누구야? 안녕하세요 MCND 윈입니다 오늘은 랩 레슨이 있어요 랩 레슨 선생님 모시 이 좀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냐 뭔얘기하려 했지? 야, 오늘은 진짜 랩 레슨이고요 <웃음>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대충 놀라고 설명을 해볼까요? 오늘은 랩 레슨 시간이고요 어, 선생님이 오셔서 랩 피드백 해주고 약간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약간 랩 레슨보다는 재정비 시간인 것 같아요 랩을 제가 이렇게 메이킹하고 하다가 뭐 피드백을 받을 사람이 딱히 없으니까 선생님께 오시면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식으로 랩을 하면 은좀더 이제 내 스타일이 좀더 확고해지고 할수 있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내가 앞서져볼게 아이 거울을 보이겠네 이거 아아 진짜.. 그거 아세요?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포즈.. 뭔지 아세요? 이건가? 기분 안 좋을 때 하는 포즈였고요 이번에는 마술을 한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오랜만이네요 연습생, 연습생 때 많이 썼는데 어 약간 남친짤? 남친짤? 형 이런 형 남친짤 어떻습니까? 남친 잘. 어? 어 왔어? <웃음> 다시 어 왔어? 어디 갈래? 영화 보러 갈까? 아니면은 삼겹살 먹으러 갈래? 당연히 삼겹살이지. 영화는 무슨? 자이번엔 점프를 해보겠습니다. 나의 나의 나의 꼬뉴 이동할 줄 알았지? 이번에도 아니지 변신하는 약간 그런 틱톡 아세요? 어. 아 네, 댓글에 지금 주여가 잘생겼어 아 감사해요 미나, 미나 사랑해 아 고마워요 저 사랑해요 인사 해주세요 <웃음> 화장실 갔다 올게 아, 네.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예아예아아예아예아예아예아예아 <웃음> <웃음> 아뭐 a s p 다 o u d t 었 have 지 l o